<웃음> 어? 애지야, 왜안 놀아? 애지 이거 좋아해. 애지가 좋아하는 거 끝내줘. 애지야. 아빠 두더지 같지 않아? 약간 <웃음> 엎드려 안돼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안돼 이제 엎드려 발 말고 <웃음> 그럼 <그건> 페달 아이야 <웃음> 앉아 엎드려 앉아 눈동자 흔들림도 없어 안 아이고 이뻐라! 3! 응. 얘네 간식도 안 줘도 되겠지? 응